다이아본드는 나쁜 게 아니랍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고민 끝. 다이아본드데리야 nope. 안녕하세요. 레아트 사회과 원장 최평 님입니다. 원장님, 지방 흡입을 하는 환자분들에게 10명 중 9명 한테서 나타난다는 현상 뭘까요? 혼자 먹지? <웃음> 내 아트가 뼈벅지로 유명한 건 맞지만 제가 원한 답은 바이오본드요아 그러네 맞아요 바이오본드는 지방 흡입 수술하는 사람 중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바이오본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본드는 정확한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지방 흡입 후에 생기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을 통틀어서 바이오본드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런 바이오본드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생겨요?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 어, 붓기랑 바이오본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유의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 분들은, 어, 스스로 처음에는 부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종의 내용물은 주로 흡입하면서 생기는 어, 지방 찌꺼기나 조직의 수액의 일부가 서로 엉켜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부종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에 청소부 역할을 하는 림프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지만 수술을 하면서 생기는 자극에 의해서 림프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2-3주간 붓기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후 대부분 배출이 되어 붓기는 가라앉지만 일부는 딱딱한 형태로 남게 되어 이 부분을 바이오본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이오본드는 흡입한 모든 부위에서 생길 수 있지만 어, 림프관이 모여 있고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는 더욱 더잘 생길 수 있습니다 허벅지의 경우 안쪽 부위, 복부는 배꼽 주변, 그리고 팔에서는 겨드랑이 주위에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럼 수술 로 바이오본드가 생기는 것은 부작용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원장님 그럼 바이오본드를 좀더 쉽게 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초기에는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걷기나 마사지 뭘 해야 될까? 아니요. 침질 침질 등이 중요하고 <웃음> 이후 딱딱해진 부위 위주로 신부열을 이용한 고주파 관리 림프관 주위의 가벼운 숙이 마사지나 그리고 공기압 마사지 등이 바이오본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만약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수술 부위나 흡입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에 따라서 이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잘해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다리기도 하지만 관리를 해주면 더 빨리 사라지는 거군요. 바이오분들은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회복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으므로 부작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 역시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시간이 약이네요 맞아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가 있다면 관리를 잘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수술 후 고주파관리나 밸런스 주사와 같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만 잘하시면 검인 끈 지방 흡입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가이오본드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고 그만큼 궁금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마지막 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수술을 받고 나서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최평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